미분양 매입 본격화되나? 대구 미분양 아파트 전국 1위 악성 미분양 아파트 LH에서 매입 시작하나? LH가 악성 미분양 36가구를 매입하면서 정부의 미분양 매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와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중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7,110세대에서 올해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와 인천이 심각하다. 대구의 경우 작년 초부터 미분양 물량이 급증했는데 올해는 최대 3,000세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내년까지 약 5만 5천세대 추가 입주가 계획되어 있어 물량 해소 기대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중공후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작년에만 4만 1,888세대가 입주해 적정 수요 1만 4,836세대를 훌쩍 넘어선 상황인데 올해는 역대 최대인 4만 1,940세대가 예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공후 미분양 물량이 20%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구, 인천뿐만 아니라 중공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가 줄도산할 수 있다. 중소형 건설사는 한계 단지만 분양 성적이 나빠도 심각한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기 때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LH의 매입 임대 사업을 확대해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의 매입 임대 제도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에 주거 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기존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주로 매입했는데 아파트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크게 나뉜다. 주로 건설업계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이 도산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건설업계의 부실을 정부가 책임져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가피하게 미분양을 매입하더라도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들은 대부분 고분양가 탓에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가를 낮추는데도 악성 미분양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매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LH가 서울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 이후 정부가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에서 24의 원로명 36가구를 각각 2억천만 2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월 2억 5천만 원에 분양한 전용 19.982층을 2억 1,200만 원에 매입하는 등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약 15% 할인된 가격을 적용했다. LH 서울지역본부가 이번 매입에 들인 비용은 총 79억 4,950만 원으로 향후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은 지난해 9월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때 해당 단지 시행사 측에서 LH에 신청했고 이를 심사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향후 매입 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 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 이라며 현재 실무진이 검토 중인 단계로 절차, 규모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출처 폴리뉴스 폴리뉴스 WWW 폴리뉴스 컴퍼니 컵